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이번 판은 좀안 튕기길 기분 합니다 <웃음> <웃음> 영상을. 제가 카... 튕기시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요. 아니, 칸님 다시 보기로 혹시 영상 다 잡혀있나요? 혹시? 네, 네 지금 저장은 네. 됩니다. 음. 저장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영상 받아서 작업을 좀 해야겠네요. 음. 저는 이번 네. 판 끝나면 다시 한번 제가 문제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습니다 자, 세 번째 판 비캔디입니다. 자, 세 번째 판 비캔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바바 쪽에 NCNS 팀이고요. 자바바 쪽에 NCNS 팀. 그리고 코스모스 둠의 29군 클랜. 그리고 드보르메스토의 방쿠서 클랜. 그리고, 뚜시투시 뚜시 클랜이 이번에 가운데입니다. 고르카 쪽, 가운데고요 그리고, 존만 클랜이 럼퍼야드 시멘트 공장 쪽. 그리고, 카르테르 팀이 제재소 쪽. 몬바트라 이쪽이고요 그리고, 라르 클랜이 볼로브아 쪽, 와이너리 쪽, 이쪽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자, 비행기 롤렛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비행기선이 왼쪽으로 상당히 치어져 있는 비행선입니다. 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망팀이 가장 먼, 예, 비행선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이 비캔디 맵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커버가 될것 같고요. 다만 파밍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자기장에 맞춰서 들어가는 전략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판에 자기장 때문에 미라마에서 뚜시뚜시 크레이 네. 상당히 고생했죠. 시간 <웃음> 다서 그렇죠. 네, 약간. 차에도 치이는 곳이. 고안 좋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연합연합 없이. 우측에 있는 팀들이 조금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네. 자기장이 어느 곳으로 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네. 공평한 게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랜덤이니까요. 게임 자체가. 네. 예. 예. 자, 경기,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떴고요 자, 어느 팀이 가장 먼저 유행한가, 캔디, 아무래도 그짤 파밍 할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교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NCNS 팀이 바로 잡아바 쪽이어서, 음, 아무래도 바로 네, 빠른 파밍을 거고...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방구석도 바로 내리죠. 이제, 네.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니까요 어, 라르팀과 칼테팀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지금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조망팀도 내리기 시작할 것 같고요 <웃음> 자 말씀드렸듯이 방구석 배그쪽이 드보르메스토고요 자바바쪽이 NCNS 음. 그리고 음. 우측에 길건너서 코스모스 돔이 29군 클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파란색의 1번팀인 투시투시클랜이 자바바쪽 아니, 정정할게요 고루카쪽 음, 그리고 우측에 쭉 날아가고 있는 이 하늘색 팀이 시멘트 공장과 럼퍼헤드 쪽인 존망 클랜이고요 그리고 네. 아래쪽에 볼로브아와 와이너리 쪽에 내리는 팀이 라르 클랜입니다. 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존망 팀이 지금 멀리 날라가지를 않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바로. 전략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에 너무 어, 잘 잡으시는 어, 것 같죠. 예, 네. 네, 찢어집니다. 네, 고레즈닉 쪽에 바로 잡았습니다. 인클루시아 님은. 아, 네, 확인됐어요. 네. 이게. 조망 팀의 전략인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네. 판단인 것도 같습니다. 자기 장도 괜찮고요. 세장 아,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어, 먼 조망 팀에서는 빠르게 지금 파밍. 그렇습니다. 인클루시아님이 아, 위쪽에... 망팀의 위치가 좀 좋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판단입니 오더님이 좋은 파, 네. 판단하셨어요. 그래요. 바로 훌륭한 네, 어,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2 9금 팀과 그리고 팀, 이 팀이 조금 불리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켄디가 그렇게 큰 맵이 아니기 때문에, 전방에 있어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바바 쪽에, NCNS, 전판에 잘 좋은 활약 보여줬던 NCNS 팀. 나눠져서 한명 하고 있고요, 모두. 네. 자, 그리고 우측에, 29금 팀. 코스모스톰 쪽에도 역시 나눠져서 파밍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더를 보고 있는 페리님과 장파님이 아래쪽에 라인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방구석백은 역시 역시 비캔디는 다들 나눠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파밍을 자, 짤파밍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같습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도 팀의 특성이 나타나는 게참뚜시뚜시클레는 네. 정말 모여서 파밍을 합니다. 정말, 네, 네, 네. 네, 잘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카르테르 팀 역시 미라마와 동일하게 네. 정말 잘 모여서 파밍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팀은 좀, 네, 어느 정도 간격을 벌리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점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딱세 판째 오더들의 형형이 나타나죠. 네. 그렇죠. <웃음> 네. 전망팀, 확실하게 퍽이 떠서 네. 파밍하고 있는 모습. 네. 네 그렇구요. 아, 오면, 알아서 클리어해라.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성향에 맡기는. <웃음> 네. 도움은 없다. 우리는 개개인으로 플레이한다. 네. 어. 우리는 피지컬로 제압하겠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 피지컬로 제압하면?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다 하는 거거든요, 역할을. 네. 배틀그라운드에뭐 정답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페리님 또 파밍하고 있고요 자, 방구석 어, 배그 굉장히 평화로운... 되고 있... 그렇습니다. 드보로메스트 쪽에 내린 방구석 배그 팀판매하고 음... 어... 있구요 시간이 슬슬 가고 있고요 이제 1페이지 그래도 뭐 NCNS 말고는 NCNS와 29금 팀 말고는 그래도 순전이 네. 멀진 않아요 자기장과 멀진 그렇죠.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조만클랜이 인클루시아 님이 시야를 따줘야겠죠? 그렇죠. 크레이즈닉 능선에서 시야를 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클루시아 그... 님이 파밍이 끝나, 어, 충분한 파밍이 끝났고. 그렇습니다. s 살 비롯해서 AR 다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고팔 지고 있고요, 엠포에 보급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아, 어, 지금, 빌리님과 레오파드님 또 만주셨거든요. 어, 빌리님, 빌리님, 야, 과감합니다, 이거, 이거, 빌리님. 어. 또 이거 2차전인가요? 아, 이거 2차전... 또 2차전인가요? 그렇습니다. 서로 어디로 오고, 이 안에서. 마... 네. 아, 두 분이 팀에서, 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팀에서 특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네, 척구 네, 역할을 네,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척구병끼리의 대결. 전판에 빌리님이 한판 이겼죠? 레오 님은? 네, 이기셨는데 <웃음> 그렇습니다 복수전 할수 있을런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빌리님이 지금 아 레오파드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렸어요? 레오파드님은 레오파드 확인 못 하신 것 같아요? 또,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확인 부르고 못 했습니다 레오파드님 또 위험합니다 아, 예. 레오파드님 지금 뒤쪽에 야수가 아빌리 바로, 바로 있는데요 빌리님 바로 있는데요 아, 레오파드 님 또. 아, 레오파드 님또 당했어요. 아, 어떡해 빌리 님한테. 아, 빌리 님한테 또 당했습니다. 아, 지금 책상 치는 각이죠. 아, 레오파드 님. 두 번이나. 그음면은 빌리 님 너무 잔인하게 <웃음> 죽여 버리신 건 비디님. 아닌가? 잔인한 빌리 님이고요. 네. 또 레오파드 님또 안타깝게. 네. 네. 네. 네. 책상 치고 계실 겁니다. 네. 어, 자, 말씀하시다 존망 팀 팀의 보급 보급 먹은 것 같죠? 조망팀이 보급을 헐크님이 보급을 안 드시고 그냥 가시는데그 보셨을 건데 왜안 드시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헐크님 지나가고 아 뒤쪽 편에 어서 릴라님 릴라 한테 양보하는 게 아닌가? 어그 아, 보급 못 보셨나요? 못 보시고 가시는데요 그냥? 아 설마 조망팀 보급 못 받나요? 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언덕이 언덕이에 있어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급 위치가 위치가, <웃음> 위치가 지 애매해서 네, 약간 보기 어려운 위치라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불쌍한 그냥 가시는 모습 보급이 뒤에 있는데 아, 보급을 네. 지금 놓치고 두 분이서 지금 그렇어요. 한 번만 뒤로 봐도 봤을 수 있, 있는 보급. 네. 자 말씀하신 자 제발, 제발 날좀가져오 하면서 빨간 연기를 보었는데타르테르 팀이 처음 견제했고요. 방쿠석 백그 대다수 네 지금 팀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교준이 일어까자 방쿠석 백그 이번에 카르테르 팀과 맞이, 맞이합니다 맞이아또 부딪히네요 이게 아자각구팔 쏘고 계시고요 어, 아, 지금 저격을 막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대응 중인 칼, 어 방쿠석 팀자두팀다 빠르게 백업 을 백업을 오고 있습니다 방쿠석 배그 조금 더 백업이 빨라요 실 기동성이 좋아요. 지금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수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시 팀은 안쪽으로 안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카르시라 팀은 네네. 아... 이게 자... 이게 지금 존망 팀은 좀 지금 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29을맞아뜨리게 맞아 됐어요. 그렇습니다. 시팀만납니다좀 느리게 오고 있고요. 자, 초골을 받고 있던 페리님, 더헌터님과 맞이하고요. 자, 헌터님 우측에 네, 3명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교전이 지금 일어날까요? 칼퇴 팀과 방구석 팀은 지금 현재 교전을 미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아래쪽으로... 전에도 교전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를 그렇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네. 서로에게 손해라는 걸 알고 있고. 네, 이제는 편하게 플레이하겠다, 후반을 누리겠다라고 네, 네. 서로 이제 그렇죠. 뭔가 깨달은 깨달은 듯한 모습. 그렇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 조망 팀이 지금 어, 정보를 받았어요. 지금 29팀이 내려오고 있다. 아백업을 어, 해달라. 해서 지금 전부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측에 헌트, 헌터님 그대로 헌터 보내고 님이, 있고요. 예, 베리님이 지금 뒤쪽에서 바, 맞이하고 있고요. 이제 안착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 포드버스터 쪽에서 교전이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NCS팀은 인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장에 맞춰서 들어가겠다라는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PG 1번이기 때문에 자 예. 헌, 헌터님 마주하고요자 예. 발견됐습니다. 헌터님 어, 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헌터님 아래로 내려가고요 자, 사코님 또, 사코님 에이스죠, 29팀 아, 이렇게 되면 헌터님 뒤쪽으로 만두 자, 님이 헌터님, 아, 만두님이 헌터님 아, 만두님이, 아 만두님이 아 만두님이 아웃 지켜버립니다, 자, 헌터님을. 헌터님을 이렇게 키라고요 뒤쪽에서, 뒤쪽에서 다리 하나를 두고 그러면 이제 대체하게 되는데 아까 뒤쪽에 있던 베리님이 지금 위치가 발각이 됐거든요. 발각이 안된 상태에서 뒤통수를쳤으면 좋았을 건데. 자, 베리님 혼자 있어요. 있습니까? 자, 아, 이, 그 사이에 자, 베리님, 베리님 다운되고요. 다운됩니다. 베리님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 밀고 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데요. 자, 조망팀 역시 팀이 네. 전진하는 팀입니다. 네, 네. 아, 전투를 살리지 않아요. 바로바로 2 9팀과 교전하는 모습. 네. 자 베리님 이렇게 그 아웃입니다. 네. NCS NCS 팀이 뚜시뚜시 팀을 지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아, 내려오는 모습. 아, 토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토바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베리도우님이 잔인하게 베리님을 아, 주먹으로 아웃 시켰어요. 아, 너무 잔인합니다. 참아 잔인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광경이었어요. 네. 경수의 두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아 <웃음> 게임 속에서 그원한을 풀고 계셨던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모두 다 자기장인 하셨고요 일단은 자 우측에 어, 두 팀만 A c n s 팀 위쪽에서 아니다. 팀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A c n s 가 역시 토바 쪽에 자리를 잡았고 어 지금 문제가 방구석이 역시나게 지금 위치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자지 어, 존망팀 뒤쪽을 볼까요 안 볼까요 지금 무시를 하고 아, 29팀을 아. 전체적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어, 두팀 같은 클랜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전 아닌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지나가고요. NCNS 팀. 네, NCNS 팀 그냥 지나가네요. 네. 아, 안착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은, 볼로바 쪽으로 아마 잡힐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사격해주는 모습. 아, 캐슬 쪽으로 잡히게 되네요. 자, 조망팀도 이... 내려와야 되죠. 두팀다 내려와야 되니다 네, 조망팀 내려와야 되고요. 네네. 자, 전망팀다 네, 내려갔습니다. 네, 약간 무리하게 땡긴 모습, 전망팀 자, 이러면 29팀이 맞이할 수 있죠, 아래쪽에서 29팀, 전망팀 서로 굳이 담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아래쪽에 다 자리 잡았습니다 네, 현재 지금 자리 잡은 상태에서 방구석팀 어 진취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르테르팀 들어와야 되죠, 이제 자, 옮기종기 모여있다가 자, 이팀차 없습니다. 아까도 걸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웃음> 이팀 차가 없어요. 이 팀은 마라톤을 좋아하는 것 네네, 같아요. 네, 이 팀은 모두 걸어다니시는 것 같아요. 리는 거. 많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된, 이렇게 되면은, 네, 어, 지금 앞쪽에 있는 라르 팀에서는 차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몰라요. 되게. 그렇죠. 모릅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라르 팀에서는 확실히 경계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감으로만 알수 있겠죠. 왼쪽에 팀이 내렸으니까요. 네.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알, 어, 있, 올 거는, 음, 올 거는 갔다. 하지만 어디서 오는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또, 어, 라르팀의 어, NFUE님, 도 이쪽 봐, 봐주고 계시죠? 네.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구석에서는, 딱 여기서 지금 전선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어디로 자기장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한 뒤에 이렇게 네. 되면은 자기장이 떨어지면서 칼퇴 쪽이 좀만 우회를 한다면 교전이 벌어지지 않고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갈 확률 그렇습니다. 또이 판이 세 판째이기 때문에 다들 좀더 신중히 플레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팀들이 모두.. 네, 확실하게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전이라도 이제 올인을 하는.. 신중히 플레이하는 어... 모습이고요. 네, 지금 플레이어건 하나 터졌거든요 네자 NC... 주목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번 판 NCNS팀이 팀이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위쪽에서 한 번에 들어왔지만 네. 선택이 훌륭한 모습 자, 조망팀은 끝까지 좋습니다.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 저쪽 NCNS팀에서 터트렸네요 아, 좋습니다 보고 있죠 아닌가요? 어 아닌가요? NCS팀이 아니고 뚜시뚜시팀인가요? 아 뚜시뚜시팀 위에서 아 그러네요. 뚜시뚜시팀인 것 같습니다 저 네. 있으면은 올 건데 아 옵니다 자, 보급이 옵니다 자, 어떤 보급이 올지 참 궁금합니다 자 보급이 두 개가 내렸고요 지금 방구석팀에서 보급을 먹을 수가 있는데 먹나요? 아직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거의 떨어지고 있고요. 자, 존망 팀 우측에서 네. 벌려서 내려오는 모습. 자, 역시 2 9팀 모두 훌륭합니다. 캐슬로 들어가요 바로. 그러게요. 캐슬로 자리 잡는 모습. 팀은 참 아. 안정적으로 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NCS와 그 방구석 팀 붙게 될것 같은데요. 뚜시뚜시 팀이 변수가 돼서 위쪽을 칠 수도 있고요. 존망 팀이 위쪽에서 또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칼티 팀은 영이에요. 아래쪽으로 그렇습니다. 돌아서 이제 적 위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올로버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9금은 때아닌 공성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성수성전을도 네. 네, NCs도 지금 대어용대승는 눈치고요. 승용대 승용대 승용대 승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을고 있어요. 역시 카르테르 팀 훌륭합니다, 오더. 우측으로 크게 돌아가는 모습. 좋습니다. 아. 자, 1번 팀 슬슬 뚜시뚜시 팀 들어와야 되죠. 네, 방구석 뒤에 NCS가 뒤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요. 아, 쏩니다, 쏩니다. NCS, 지금 방구석 팀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자, 막고서... 충분하게 어, 버린 상태라서 아! 이야. 오히려 당하네요 카구로 어, 이거 맞치시고요아 어, 어. 다시 자. 복수를 하고 있는 네 1개씩 주고받았습니다 다운만 된 상태라서 아! 거의 스나전이 돼버렸는데요 어 지금 이제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교전이 벌어져서 아 공성전에서 수성을 벌서 현재 밖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전망팀. 그렇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자, 방구석 푸쉬합니다. 네, 방구석 푸쉬를 시작해야 되죠. 위쪽에서 지금 뚜시뚜시 어, 소리를 듣고 오나요? 아, 인디비절님 지금 하고, 누구신가요? 인디비절님과 한 분이 더, 아, 아 시선님이. 보급 챙기신 것 같죠. 보급이 네요 네, 보급을 그렇습니다. 챙기신 것 같아요. 자, 보급이. 왜안 오시나요? 위에 떨어져서. 지금 올라가서 걷고 있습니다 리에 <웃음> 아, 옥상에 야, 고인물 플레이! 차를 대고 올라가는 모습 이야, <웃음> 훌륭한 모습 입니다요 예. 대단합니다 자, 이제 자기장은 줄어들었고 뚜시뚜시팀은 그렇하기 시작합니다 n c n 스팀이랑바호스 빼고 싸웁니다 알겠죠? 아 지금 라르팀도 트 지금 동성님이 하나 먹었어요 하나 먹었고 뚜시뚜시팀은 어, 지금 아, NCS한테 좀 두드려 맞고 있어요 어... NCS가 그쪽을 신경 쓸 시간이 있을까요? 방구석 그렇습니다 방구석 그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빌리님 또 빌리님 또 여기서 혼자 있습니다 초크병 역할 아, 아, 아, 자신감이 그래요. 엄청나신 분입니다 빌리님 그러게요. 자 바로 이제 훌륭하게 뒤로 빼주는 모습 자, 지금... 자 방구석 어, 들어가면 방구석 있, 있, 있습니다 옵니다, 자 라르클레네고도 붙어요 자 봤죠, 구통님이 라르크, 봤죠 라르아 구통님 다운 시킵니다 자, 바로님이 지금 대응사격을 해주지만은 자, 자 구통님 다운이고요 기질, 아 다운 있어요 다운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잘 봐줬지만 Hs 쪽에서 방구석 방구석 전선이 너무 넓어요 네 방구석에 바로 빼고 봐서 하나 끌는 모습 방구석 지금 전선이 너무 넓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 팀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NCNS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처음에 자리 잡은게 너무 잘 잡았죠 라르니 라르니의 방구석, 방구석 두 팀을 지금 다운시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방구석 위험합니다 위치 자, 볼보한노 쪽으로 움직였던 칼테 팀 이제 앞쪽으로 이동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에 이제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자 말씀하신 아이 뚜시 투시클랜드들어왔고요 안쪽으로 네. 30초 가량 남았거든요 네, 이동해야 됩니다. 볼보 아노 지금 또 뛰어야 돼요.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자, 볼보 하나. <웃음> 아, 저칼퇴팀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또 뛰어야 돼요. 죽으어 네, 아, 맞거든요. 자, 라르클랜또 들어가야 됩니다. 라르클랜 맞닥 드립니다. NCS랑 n 자, NCS를 수성전하고 있는 캐슬에게. 그래서 29클랜 소죠. 수성 팀? 수성전 좋습니다. 자기장... 네, 자기작이 <웃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유리한 건 29입니다. B에서... 아까 라르팀 했던 것처럼 총술자가 될수 있거든요 전쟁의 네.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네 <웃음> <그렇지>? 그렇습니다 <웃음> 자, 이 뒤쪽에 라르클랜 덮치고 있고요라르클랜 아, 아, 위쪽으로 있죠. 올라가면서 NCS 가 붙습니다 네, 볼보아노에 있는 칼테 팀과 밑에 전방 팀두명 네. 자, 나이스 군님 아, 못 봤나요? 봤나요? 아이거 이렇게 수정치고. 술탄을 자, 바로 빼고 와야죠. 자, 지금, 라르팀과 NSC팀 격렬하게 붙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고르막님. 라르팀의 고르막님. 자, 빼고, 빌리님 뭐하고 계신가요? 빌리님 뭐하고 계시죠? 빌리님 뭐 자, 빌리님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빌리, 빌리님 지금. 숨어 있으십니다. 뭐 하시는 자, 걸까요? 아, 지금... 빌리님. 아, 잠시 화장실이 급하신 건가요? 위팀에서 라르팀, 라르팀, NSC팀과 지금 격렬하게 붙이시고 있어요. 아, 라르팀 다 다운입니다. 둘 남았어요. 빌리님까지 아, 셋 남았습니다. 아, 아, 음, 운나거죠 이렇게 NCS한테 당하나요? 그 아, NCS팀 좋고요 다운됐다. 지금 셋 다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에 NCS팀 빼고 NCS도 빠릅니다 NCS 두 명. 두명두명 지금 다운돼 있는 상태 자 하나 더 킬하고요 아, 비디님 다운이 됐고 지금 빌리님 존재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방구석 지금 칼테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거 붙습니다 붙습니다 자칼테르팀 들어옵니다 앞쪽에 들어옵니다 자 방구석, 방구석 안하여 완벽한 공성전이 돼버렸어요 자. 자우측 자, 있습니다 태팀과 지금 붙습니다 붙습니다 못본것 같아요 못본것 같아요 우측 예능 못본것 같아요 아, 자못 봤습니다 봐요. 확인했 확인한어요 봤어요 봤어요 자 확인하고... 완전 전면전입니다 아, 지금 칼퇴 쪽이 좀 유리하거든요 칼퇴 줄... 쪽에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지금 자, 서로 하나씩 다운이고요. 다운된 상태아 근데 한명 아웃시켜 버리네요 바로 살리고 연막 사가고 뒤쪽에서 지금 자, 싸우고 있습니다. 어, 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아, 모습. NCS, 네. 네, NCS가 s 아 폭으로 후닝님이둘 하나 잡았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NCS가 라르팀을 거의 압도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완전 전면전이에요. 이쪽은 자 라르팀 한분 네, 남았고요. 있고요. 이쪽에서 지금 어, 전망팀이 어, 지금 살짝 칸을 보고 있습니다.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아, 걸렸네요. 걸렸네요. 걸린거 아닌가요? 자, 시즈무님 아이고... 고군분투 했지만 하나 잡고 아, 힐, 다운이고요 다운했고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카르테르팀이랑 네, 방구석 빼고 팀이랑 완전 칼테피. 소모전이죠. 아, 정수... 저, 정수단이 걸렸나요? 걸렸네요. 걸렸네요. 지금 꼼짝없이 지금 강바닥에서 지금 걸렸어요. 자, 아이고... 자, 카르테르팀은 걸렸습니다. 29팀은 지금 신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뚜시뚜시티님, 뚜시뚜시티에서 에드윈님 그리고 시선님이 빠르게 지금 진입했습니다. 선 어, 리... 안으로 지금 진입을 했어요. 자, 리시브님 영혼의 아, 컨트롤 중이에요. 아... 자, 바다에서 영혼한 컨 영혼의 조, 컨트롤 예, 중입니다. 지금, 예. 네, 뚜시뚜시티님이 전망팀을 지금, 아, 학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강 건너고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자, 투 이... 뚜시뚜시티님이 올라와서 토마토 팀과 자, 29클랜 수성전이고요 있나요? 자, 투시스팀 들어왔죠, 지금?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토마토님과 불붙었어요 아, 불붙었네요 아, 토마토님, 자, 지금 있고요. 아파요 야곱 네, 안 오나요? 팀 지금 들어왔고요 뚜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 안쪽으로 지금 문 안쪽으로 라르팀 하나 들어왔는데 뒤에서 NS팀 밀고 들어오거든요 칼테 팀은 지금 꼼짝없이 자기장 안쪽으로 걸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거 갈 수가 없어요 자, 전망팀 아, 라르팀 팀. 라르 팀 탈락했고요 어. 꼴등입니다 꼴등 라르팀 부끄럽습니다 라르팀 아, <웃음> 라르 <팀. 웃음> 이러면서 어. 전망팀 탈락 그렇습니다 전망팀 탈락이구요 탈락을 했는데 꼴는 안하네요 이렇게 되면 은 아. 이제 어... 어방구석 그렇습니다 팀이 탈락을 하나요? 아, 자조만 클랜 29분 클랜 너무 위치가 좋습니다 N C N C S 잘 들어왔는데 네. 네. 네, 지금 너 성문 앞에서 있습니다. 지금 교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의 아, 완전 뒤쪽, 아, 이렇게 하면 양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양각 되는 겁니다 지금 뚜시뚜시 클랜과 N S C 가 어, 성문을 두들고 있는 형태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공대로 현재 칼테팀세 명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해야님은 네. 네, 아쉽게도 지금 다운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따개비 들어왔습니다. 따개비 들어오는데, 아, 아, NCS, 가 가만두지 않나요? 샤코님이 지금. 아, 잡나요? 자, 다운이고요. 아, 자, 아래쪽에 아, 있습니다. 자, LCS이... 봤나요? 아래쪽에. 자, 아이고. 아, 이거, 이거, 받고요. 서로 주고 받고 있어. 서로 주고 받고 있 그렇습니다. 이러 바깥쪽에 나오는 팀들이 불리해요. 이시군클 유리합니다. 이 그렇죠. 바깥쪽에 불리해요. 네, 이9군이언패물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1팀이 지금,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뚜시 뚜시 클랜 오른쪽에 보고 가야죠. 가르테팀자 이들이 지금 좋아요. 2 9음 팀이 좋은데 이 양쪽으로 지금 밀려드는 거에 좋은 거 같아요. 킬부터 챙기는 모습이구요. 자, <웃음> 네. 자 이렇게 팀. NCNS가 팀 9대. 그렇습니다. 킬다 챙겨가네요. 자뚜시뚜시 들어옵니다. 네. 안쪽으로 아 뚜시 뚜시 과감하게 들어오네요. 자 과감하게 공성전하는 모습이고요. 자 아, 앞쪽 공자 이렇게 선 저항 선연사님이 아, 빠르네요. 백업이 빠릅니다. 역시 뚜시 뚜시 백업 빨라요. 자 위쪽에서 아, 바로 뚜시 아, 뚜시 바로 들어오고요. 지금 자. 29금 너무 흩어져 있어요. 앞쪽에 집중있거든요자 이거 살짝 자리가, 자리 뺄수 있으면 빼는 게 좋아요.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물카님 아, 도 아, 자리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다 보입니다. 물카님. 자 여기서 살짝 빼서 NCS와 같이 협동을 강하게해준게 아니고 서로 빼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화력에 붙고 있는 NCS와 그리고 2 9급팀뚜시뚜시 팀은 오히려 지금 숨을 고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두 팀이 싸울 때좀 지켜보는게 좋겠죠? 훌륭한 오더인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진가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몰카님 자리 너무 좋고요 뚜시뚜시팀 이제 킬포인트 하나 챙겨가고 페이지는 6페이지 끝나갑니다 자 이제 아프고요 나가면은 아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NCS팀 오른쪽에 오는 거 봤어요 자 킬하고요 NCS팀 좋습니다 NCS 화려하게 지금 킬포인트 챙겨가고 있고요 어 지금 챙겨간 킬포인트만 해도 우리 14킬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NCS는 충분히 지금 어, 맛을 봤거든요 아, 또한번 저격으로 자, 해해주고요 NCS팀이 다운을 가져갑니다 자, NCS팀 좋습니다. 자리가 너무 좋아요 공성의 표본이네 스팀은예정 지금 전력을 크게 그 깎아먹지 않고 흥분하게 네.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번에... 성을 지키고 있는 29팀이 유리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연막 작업하고 있죠 연막 한 마리 다섯 개 폈습니다 두시두시 올라온다는 얘기죠 자, 센스티켓팝콘티브님 네, 압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팝콘 TV 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죠? 자, 그들 오면 걸립니다. 자 위쪽 아, 거의 티드네에서 이제 양세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아볼님 바... 위쪽에서 저격.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자못 NCS... 봤어요. 아, 아, 이렇게... 저... 야 이렇게. 야 피톨로 잡아내네요. 야 이거 못잡못잡는데자 투시티스클랜 아깝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NCS 팀은 거의 아웃돼가고요. 그렇습니다. NCS 3명 남았고요 뚜시 뚜시 클랜 연막치한번 올라오면서 뚜시 뚜 팀이 8분 남았고요 네. 아 치고 들어오겠죠? 다섯 대 지금 8. 덟 그렇습니다. 여이라면 해볼만, 해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판이 어떻게 되는지 참기대요 근데 이게 자 신선님 이쪽에 아! 팀이 10킬을 가져가고 현재 1킬 서로 지금 다운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뚜시 뚜시 티 클랜이 불리하죠? 불리합니다 자, 공성하는 입장에서 수성이 유리하거든요. 자, 자기장도 그렇고요. 자기장 NCS는 들어가야 돼요. 지금 1킬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뒤에 있는 투시투시클랜을 공성하는 NCS. 자, 장무뭉요 너무뭉쳐 있어요. 너무뭉쳐 있습니다. 너무 둘 잘리는 모습이고요. 투시투시클랜 너무뭉쳐 있어요. 자, 살려봐야죠. 자, 아래쪽에 둘. 자, 지금 서로 교전이고요. 자, 웅님 아, 나이스 기다시고요장파님을 아, 장판님을포구로 잡으신 모습 아쉽습니다 자, 자, 만만치 않아요 NCNS 자, 보스님 NCS가 다운이고요 뒤쪽에서... 그냥... 아! 알겠습니다 클렌을 다시 업을했어요 자... 이... 자 아, 너무 좋은 양각의 표본 로전 일어나자마자 바로 앞쪽으로 가서 킬각을 해주는이 자, 클랜. 역시 몰카님 아까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몰카님 자리부터 또 다시 교제, 교, 교체한 모습, 위쪽이랑 자, 아까 여기 몰카님 NCS에서는... 이 자리에 계셨는데요 아, 좋네요. 자, 총알 바꾸니까, 총 부족하니까 이쪽 바꾼 모습. 자, NCS, 5킬이고요, 벌써. 5킬를 가져가시네요. 지금 NCS 쪽은 한분 남았고요. 두시 듀시, 두시 클랜은 한명 기절, 그리고 29 클랜은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 아, 그 사이에 이제 몰카님이 또채빈님을 다운 시키네요. 이렇게 되면은 신선님, 혼, 혼자 남으셨는데, 지금 따고 계세요. 노리고 있죠. 신선님 노리고 방 있어요. 있어요.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방 안에서 자, 지금 대기 중인데. 신선님 위치 좋습니다. 혼자 네, 남았는데 위치 좋아요. 안 보이는 위치에요. 자, 야, 이러다가 떠나면 민망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어, 4대 1대1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NCS, 아, NCS 님은 올라가셔야 네. 되죠. 형님 어,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킬 포인트를 따야 되는 NCS와 그리고 투시투시티클랜 그리 지식인 선님은 내려오기가 힘든 위치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속 있어 있어야죠, 죠신 선님은 내려오면 또 NCS 영님하고 지금 붙이게 될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호의 음, 여기... 존재는 지금 모르긴 하는데 이시군 클랜은 자리를 잡고 기다리겠죠. 음, 위치가 너무 호흡 조심해야 그러니까, 되고요. 시군 클랜. 네. 이시군 클랜 아까부터 자기장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자, 다 수류탄 다 쓰셨어요 아, 아, 수류탄이 없어요 네, 수류탄 다 썼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수류탄이 자 NCS와 모두가 수류탄이, 와, 수류탄이 없어요 습니다 지금. 없 자, 수류탄이 없습니다 운동전의 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너무 많이 썼죠, 다자 자. 네. 근데 이성 안에 지금 한두 개찌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자, NCS님 n 봤습니다, 근데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위쪽에 있는 거 아, 그래요? 자, 지금 왼쪽 봅니다 아, 왼쪽 보고 아, 있습니다 아, 피가 마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보고 세요 알고 있네요 자, 자기장 페이지 9까지 왔고요 자, 이러면은 어... 지금 혹시 구상 싸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자, 구상 2개 구상 2개 자, 구상 어떻게 되어있죠? 구상 2개 영님은 구상이 2개 신선님 역시 구상이 2개 있습니다 29군 클랜 구 장판이 구상... 7개 <웃음> 구상 7개입니다 7개. 다모아졌나요 아, 4개, 5개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자기장 클랜이 유리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가운데에 29군 분 클랜이 있죠. 자, 연막 깝니다. 연막 아... 깔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이게 어요 마지막이죠. 자, 자 신선님. 고수님 영님. 자리 잡고요 영님은 아예 지금 구상 싸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나오나요? 왔어요. 자, 왔어요. 하나요. 자 이거 아, 잡고요. 시 영님. 아 근데 영님이 지금 제미지가 좀 영이... 커요. 영님 이제 자기장 아픕니다. 니다니니다 어 용님 사나요 아, 아, 아.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자, 자, 자 이제, 이제 구성 싸움 가야 돼요. 구성 싸움 가야 돼요. 자 뭐, 어떻게 되나요? 두분 어떻게 되나요? 아, 자, 트스 탈락. 자, 누가 누가? 자, 이 구성 어, 못 먹고요. 어? 어떻게 되나요? 아, 3 팀이 탈락하고 이 아, 이거를 이.. 야, 이거를 NCS 영이야, 이거를. 야, 이거를... 합니다. 야영 이걸 영님이 작... 기대네요. 야 영님이 이걸 이렇게 플레이하나요? 야, 야 대단합니다. 자 대단합니다. 일단 킬스샷 찍어주시고요. 스코링하는 동안 인터뷰 자, 좀 <웃음> 따셔야 돼요. 자 제니스님 킬도 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예 난리가 났겠는데요. 야대합니다자 스캔샷 드렸고요. 자, 네? NCS 영님이 6킬이고요. 마지막. 그리고 역시 2 9분팀 몰카님 6킬이나 하셨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많이 따셨죠, 바퀴? 음, 네. 음, 음. 그리고 킬하셨고, 훈잉님 역시 에이스입니다. 구석 에 에이스 4킬. 빌리님 역시 역시 빌리님은 계속 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4킬이나 하셨어요 이번 판도. 야, 빌리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에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번.